매칭 시켜드리는 싸움의 벽의 동킹 장동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찾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매치 유도대 태권도의 대결이 오늘 성사됩니다 오늘도 역시 싸움의 벽에 우리의 주인공 조준호 모셨습니다 아 침착맨 조준호입니다 아 오늘따라 더 침착해 보이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침착하게 한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싹 쫄아있는 조준호와 <웃음> 대결을 할 태권도 대한민국 태권도의 빛 대한민국 태권도의 희망 탁동윤 모셨습니다! <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 태권도 선수 탁동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네. 전 태권도 선수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마지막 이 2016년도로 이제 선수 생활 마무리하고 네. 그 뒤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번에 네. 태권도는 진짜 이 현역 선수가 오면은 네. 조준호가 뒤질지도 모른다. 라는 <웃음> 생각 때문에. 에? 조금 그래도 은퇴한 선수로 하자라고 다행히 이제 극적 타결을 했죠? 타결을 했죠 예, 어. 극적 타결을 해가지고 모셨는데 지금 아니, 그러면 맞잖아요 공평하게 나도 은퇴한 지가 아, 8년 됐는데 은퇴한 지 8년 됐고 어. 은퇴한 지 지금 4년 됐으니까 네, 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럼요 에? 태권도 좀 했다는 사람들마다 중간 발차기 날아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던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발차기 첫 발차기 잡아가지고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는 대련이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단한 번도 아 그래? 네. 그건 타격이 없잖아요 맘 놓고 때려도 돼서 어, 오늘 좀 이렇게 실컷 때리고 가자 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왔죠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웃음> 자신감 있어요 지금 자, 자 오늘 정말 궁금해하는 매치인데 이 태권도의 발차기 파괴력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준호도 느껴본 적 있어요? 태권도에 뭐 발차기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지? 싸움 독하게 따르면 네. 1톤의 파괴력이 있다. 1톤의 파괴력이 있다. 10톤? 10톤? 타이슨 펀치가 1톤. 어. 태권도 발차기는 근데 10톤이다. 진짜로? 어. 타이슨의 펀치보다세요더 세지, 발차기가. 아, 어, 그래요? 어. 그러면은 내가 이, 이게 또 얘, 얘가 내가 복싱할 때 보니까 한대 맞으면 잠깐 또 타임 부른다고. 어, 그래서 맞습니다. 봤지? 네, 그래서. 태권도 파, 타임 없어요? 네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타임 없잖아 타임이 전혀 없다고? 네한 한 세트가 끝나면 이제 쉬는 시간 있고요 내가 봤을 때아 어? 그건 이제 권한이 주심한테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스포츠는 심판이 멈추기 전까지 계속해야 돼 그치? 아 맞습니다 어? 본인이 생각해 아우 어, 잠깐 잠깐만 이런 건 없어요 그걸 그죠? 타임을 해줘야지 그걸 왜 안줘 타임을 심판이 어? 내가 타임을 부르는 거는 이 도복이 빨간물로 반 이상이 젖었다 그럴 때 타임 어? 내가 그래서 오늘 오, 오늘은 <웃음> 오늘은 내가 우리 조준호 씨를 위해서 조준호 씨를 위해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고 뭔지를 본인이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덤비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 잡고 한 번만 발차기. 아 어? 이런 거 몰라요 MC 가는 하거 아니요? 아 네가 느껴야 되는 어떻게 잡아요, 너 이렇게 잡아. 이 저? 타점이 여기 네. 맞아. 여기 잘 때리세요. 그러다 상단 때려가지고 턱 돌아가게. 절 게임 진짜 재밌어. 야, 내 옛날에 무한도전 촬영 때 이동준 선배가 야내 뒤돌려 쳐기 바람 소리 한번 들어봐. 어? 해가지고 서있으래, 서있으래, 서 있기만 해. 내니 네 바람으로 확 어. <웃음> 어? 할 테니까 돌려 쳤다. 정확하게 내 귀를 쳤잖아.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귀에서 피가. <웃음> 진짜요? 어, <웃음> 근데 <웃음> 하, 하, 몸이 좀들풀렸나 근데 <웃음>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싫합니까? <웃음> 아 싫합니다 넌꽉 아? 그러니까 잡아야 돼. 이거 다칠 수 있죠? 몸에 붙이는 게 좋아요 어딱 붙여야지 자 원래 경기를, 경기를 할때항앤파워 네. 정도로 해야지 네. 우리 조준호 선수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피드도 네 스피드도요? 응아네오오오 네. 이렇게 찬다고 시합대? 아니요. 네. 평소에 이제 시합 때이렇게 아니 그 나랑 또 이렇게 찬다고? <웃음> 와! <우와. 웃음> <웃음> 아니 나 너무 빨라서 잘못 봤어. 한다고 하고 해야지. 뭐가 비혹 지나가는데 퍽 이거리 만났네. <웃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잡아 보시죠. 이게 아니고 다시 네. 우리 생각 매치를 다시 생각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조금만 넘기고. 오! <웃음> 와! <우와! 웃음> 와! 다른 발차기 또 있나요? 아, 뒤차기. 뒤차기? 네. 살살, 살살, 살살 어떻게 차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어, 네. 그렇게? 네. 어, 그렇게인데, 이제 시합대처럼. 시합대. 와! 와! 내가 울렸어, 내가 울렸어. <웃음> 내가 울렸어요? 내가 <나 웃음> 울렸어. 야! <웃음> 야! 발 펜싱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진짜 발 펜싱이 좋았어요. 이... 내가 생각했던 멍주를 너무 아득하게 넘어서 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호구 <웃음> 보다 훨씬 두꺼운 거같데 배가 울렸어? <웃음> 와 지금 어? 내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걸 준비를 했거든요? 뭐, 어느 정도인지 와 이제 얼굴이 더 하얘졌네? <웃음> 옆차기와 뒤차기를 경험을 해봤는데 어때요? <웃음> 기권해도 됩니까? 아 기권해도 됩니까? 역시 이렇게 상대방을 안심시켜놓고 뜨지기 하려고 네, 맞습니다. 아니야. 예. 아, 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 전에 복싱이랑 아, 준호 형이 아. 살짝 엄살이 있지 않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정말 스피드가 우리 복싱이 우리 김준호 선수도 빨랐는데, 와더 빠른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았어. 여기 서 있었는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빡하고 갔는데, 와! 야이 정도 스피드 감나이 되겠습니까? 것같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야, 보셨죠? 우리 탁동현 선수의 옆차기, 뒤차기. 봤죠? 와, 이 스피드를 과연 조준호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잡아서 맺힐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양 선수 준비를 마치고 바로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유도와 태권도, 태권도와 유도의 대결인데, 자, 과연 오늘 이 대결의 룰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뭐 태권도 하시는 분들, 유도 하시는 분들 대결을 하면은 이런데,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양 선수에게 공정하게 물어보고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자, 네. 태권도의 그 대결에서는, 대련에서는 규칙이 어떤가요? 저희는 점수제기 때문에. 경험이... 시간이 5분? 3분 아, 2분 3회전. 2분 3회전을 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몸통은 2점. 몸통 2점. 네, 그리고 얼굴은 3점. 얼굴 3점. 그리고 기술 발차기는 거기에도 1점씩 추가가 돼요. 기술 발차기라고 네, 하면 네, 네. 돌아서 차는 뒤우리기나 뒤차기 같은 경우를 차면 4점. 4점. 네, 네. 그럼, 뭐, 540도 이런 거 차면은? 똑같아요. 아, 똑같아 네. 어. 포인트는 똑같아요. 어머, 더 멋있었다. 야, 자, 실전 진자 이런 거 없고? <웃음> 네. 아, 공정하게. 네. 자, 그러면은, 넘어졌을 때, 네. 넘어졌을 때 상대방을 과격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반칙 배로. 반칙? 네, 네. 반칙 배고 그러면은, 일단 넘어지면은 무조건 네. 스탠드. 네네, 네, 맞아요. 일어나야 되는 거고. 네, 네. 자, 근데, 유도에서는요, 넘어졌을 때, 넘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선수간에 어, 이 정도면 되겠다는 라 합의가 필요합니다 RSC 몇 점이에요? 저희 12점 이상 12점? 네. RSC를 응. 8점으로 줄게요 아, 8점 RSC가 아, 뭐예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점수 차이 너무 어, 많이 난다 골드게임 같은 골드게임, 거? 골드게임 어, 골드게임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8점 모으면 태권도 승! 8점 안되고요 어, 12점 가겠습니다 12점. 10점 10점 12점 응? 12점 가고 그러면 2점 3점. 아, 그렇게. 아, 나는 하나를 다1점으로 계산. 어, 12점, 12점. 이렇게, 12점, 12점. 콜. 2점, 3점, 하고1 2점 어, 그럼... <웃음> <웃음> <개꿀이다. 웃음> 3포인트! 개꿀이다. 3포인트, 가 개꿀이다. 3포인트 4번 맞고 졌어요. 어? <웃음> 저, 지금 정대만 굶차가지고 지금. 자, 좋아요. 그렇게 12점으로 가고. 네. 근데 그거 있어요. 12점이 넘었는데 괜히 더 뚜까 펴려고김주성처럼말 안해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여기 네, 네, 네. 심판, 네. 심판이 빨라서 네. 못봐 이 형은. 아니 나 알아 이 새끼야. 아는 본다고? 봐. 여기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 아니야. 내가 얘기 안해도 이겹! 여기가 소리가 내.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유도에서도요. 한 판은 12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음. 절반은 6점 가고 네. 한판은 12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케이? 네자 그러면 90초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저도 궁금한게 네. 복싱은 사실 하다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네. 저희는 발로 차기 때문에 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넘어지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웃음> 굉장히 <웃음>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싱이이 태권도를 했을때 제가 한팔 던지, 던지면 끝난다는게 뭐냐면 그라운드 기술을 방어할줄 모르니까 넘어지는 순간 내가 그라운드 기술을 이 초크라든지 그 서브 미션이 아, 들어간다는 네네. 가정하에 그 시합 종료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슬립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 다시 스탠딩으로 가는데 네. 누우면서 차는 거를 두번 두 이상 할수 없어요 한 번밖에 못써요 두 번, 두 번. 아 주번까지. 어? 두 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봐, 보고 내가 그거를 바꿨어 한 번만 <웃음> 한 번만 딱한번얘기해 아, 왜냐면 네네. 제가 굉장히 불류해줘요아 그건 넘어지면서참넘어지면서참 <웃음> <너머주면서> <웃음> 어?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해죠? 네네. <웃음> 네. 네. 그럼 라운드별로 한 번씩.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라운드별로 네. 한 번.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라운드 예한 번씩 태권도는 본인이 공격하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을 들어갑니다. 네. 응? 인정이 들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은 점수가 들어가도 부효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번에. 이제 경기 규칙까지 다 정해졌으니까 들어가죠. 자, 싸움의 벽. 태권도 대 유도. 유도 대 태권도의 대결. 태권도의 탁동윤. 유도의 조준호. 90초 2라운드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아유 e 디 o u ready? r 네. 자, 촬영. 상호관 A. 심판이 그만하면 그대로 멈추셔야 됩니다. 네. 자, 아셨죠? 네. 시작합니다! 이렇게막아버렸어 아니, 이거 이 이거 아이렇게 막았어? 아니, 이거 아니, 이이때까지 생각했던 그거아도이 어떤 그워아 아니, 더라고니 이거 아니, 이을 아니, 이거 아이 친구가 좀파아 다운을 해가지고. <웃음> 어? 내가 살수 있을 만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과 작전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파이팅, 초간 아무리 액션이 없었습니다. <웃음> 아니면 경고 받을래? 15초 뒤로 돌릴까? 경고 받습니다. <웃음> 네. 파이트! 자. 자! 아! 아! 아! 2점 들어갑네. 2점. 아! 자, 2점 들어갑니다. 아니야, 안 왔어. 자, 타임. 타임. 타임, 타임. 네, 네. 이건 반은 역차킥점인정이인정이 네. 여기 가들어갔어 여기, 여기, 여기가. 들어갔어, 여기가? 어, 어, 예,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자, 한, 아파. 어? 아, 아.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2대 0의 상황. 태권도 2점. 0. 자, 파이팅! 너무 머리 위로 발이 와와와와와 아. 이거 넘어진 거 애매하게 넘어졌어 애매하게 그죠? 아니 원래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 넘어질 때 옆으로 먼저 넘어지고 네가 뒹굴면서 이렇게 한발 도는 건 뭐야? 어. 심판 재량인데.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심판 재량는데 어. 이미 넘어진 상태. 그래 이 새끼야. 어? 안 이렇게 안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돌아갔어. 그렇지? 어? 그래. 아... 그래. 아... 어? 네. 그래. 그렇지? 내가 정확히 봤지. 그때 제가 아 이거 큰일났다. 이미 잡혀 있는 상태. 아 큰일났다 해서 제가 무릎을 이렇게 부렀지. 네. 네. 어쩔 수 없었어. 좀 네. 야비하지만. 어쨌든 스포츠를 해서 이기려면그 방법도 괜찮았던 것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절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 6점, 그리고 4점입니다. 네. 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58초 그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일! 파 i g h t s t 와! 다, 와! 다, 오! 야! 아. 명확하게 조준호의 와안 다리 후리기? 안 다리 후리기는 뭔가? 허벅다리야? 허벅다리 후리기로 허벅다리. 허벅다리. 허벅다리 한 판! 한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전반 70. 1 초만에 딱이 붙어가지고 딱 잡는 순간 허벅다리 아 나오면서 끝나더라고 그때 근데 진짜 그거는 제가 되게 인정하고 싶어요 엄청 빨랐어 요 준용이 진짜 빨랐어 요18대 4로 유도 조준호 이제서야 웃는 조준호 <웃음> 자 와, 자,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아, 어, 둘이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와 어, 조준호가 그요딱 다리 사이즈를 안으로 더 파고드는 순간 오 어, 태권도에서 몸 동작이 굉장히 스피드가 늦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네. 원래 이렇게 태권도에서 근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요 어, 붙어서 음. 네, 발을 여기서 찰 수도 있고 어. 얼굴도 찰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서 어. 아, 그래서 붙어서.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붙어서 차야 되는데 어느샌가 누워있어요 아 <웃음> 어땠어요? 역시 작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잡을 수가 없어 음. 백이 너무 빨라가지고 음. 잡을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안 맞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김영준처럼 끔찍한 혼종이 아니고 순정이잖아요 순정 대 순정에서 룰이 좀 내가 유리했다 어. 그 다음에 호구. 호구가 원래 좀.. 호구 믿고 한건데 솔직히 호구 믿을거 하나도 없고 아파 죽겠어 지금 아..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자 태권도의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그 운동하는 사람의 응? 이 무도인의 자존심에 지금 조금 스크라치가 났죠? 이 채널을 보고 있는 태권도인들에게 네. 제가 네. 창피합니다 <웃음> 아, 진짜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해지 이거를 진짜 일반 시청자들 중에서 와 태권도 저 발차기 별거 아니에요 태권도 저거 진짜 절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와가지고 태권도 발차기를 아까 나처럼 호구 대구라도 맞아보면 그 생각이 안든다고 어, 어, 어. 그렇죠 자 네. 다음번에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 있나요? 아 충분히 있습니다 아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 있고 네. 도전을 한다면 받아줄 생각 있나요? 지금 머리 울려가지고 <웃음> 머리 안맞았는데 왜 울려요? 모르겠어요 <웃음> 도전, 오늘은 정말 도전하면 받아들여야지 <웃음> 다음번에 네. 응? 조만간에 한번 응? 우리 유도 아니라 태권도는 네. 어떤 종목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생각이세요? 아... 혹시 복싱이랑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복싱. 네. 와, 복싱. 봤는데. 복싱이 헤드 기어랑 이거 끼고 한다면 어. 응? 괜찮지 않을까요? 어, 좋죠. 어. 아 좋죠. 아 좋죠. 아이. 역시 어, 최고의 프로모터 네. 도날드 돈킹 아. 자, 아니 진짜 우리 타격의 끝판왕의 끝판왕인 우리 태권대 발차기냐 복싱의 주먹이냐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 이 궁금한 경기도 저희 싸움의 벽에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싱의 김주성 대 주성이 바쁘다 어? 아, 주성이 바쁘다야 복싱의 김유성대 태권도의 박동윤 과연 그들의 승부는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 진짜 뭐 너무나도 멋진 멋진 경기였고요 두분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남자로서 너무나도 멋있었고 앞으로도 더 어, 유도 발전에 임해주시고 태권도 발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매치가 찾아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싸움에 평이었습니다. 아, 아, 이게 생각보다 제가 기술을 쓸게 없어요. 상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뒤차기랑 뒤유리기로 이제 얼굴 공격을 하고 싶은데 막상 저희 태권도랑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기술들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난 근데 태권도 발차기 무서움을 알고 있었거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태권도 발차기가 진짜 그 이상이야. 진짜로. 발차기 하면 왜 태권도인지 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롯데월드 자이로 드롭 이후로 최고의 공포를 느꼈어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뼈가 부러질 수가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확 왔어요. 어떤 종류가 붙고 싶은지. 검도? 검도? 검도. 그냥 그냥 계속 맛있으면 진짜. 죽 잡으면 되냐. <웃음> <웃음>